1박 2일 동안 먹을 장 보러 왔어요. 1박 이일 장작 20km의 햇반에, 질기에, 엄청 많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롱보드 타는데 따라왔는데, 여기도 춘천 롱보드 스파처럼, 멋진 은파호수공원이 옆에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엄청 멋있죠 저쪽에는 음악분수가 있고 렇게 수변다리로 해가지고 코스가 굉장히 굉장히 길어요 관세관, 그다음에 그배배 배 전시관 총알 어, 이름이 기억 안 나. 아무튼 철길도 가고 그러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스팟 오려고 했는데 너무 아쉽다. 그렇죠? 아쉽죠? 아쉽겠죠? 아. 내 남편이 지금이라도 내려줄까? 막긴했는데 아니야 따라갈게 이러면서 따라온 거거든요 그래도 그 음파호수공헌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진짜 멋있거든요 멋있는데 다양한 곳을 나는 가고 싶다는 것 뿐이죠 <웃음> 제 마음 아시죠? <웃음> 음. 이렇게 은파 유원지에 다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호수공원인데 여기가 너무 넓어서 세네 군데로 구이가 나눠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벚꽃길 코스가 있는 호수공원 그리고 두 번째는 드라이브 코스 일방통행인데 드라이브 코스가 있고 이렇게 그 음식점이 있는 은파 유원지 음파유원지에는이 물빛다리, <웃음> 물빛다리가 있어요. <웃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저 반대편. <웃음> 엄청 많이 걸어왔죠? 저 반대편에 있는 릴라인 스케이트장, 그리고 별빛다리가 있는 곳, 그리고 네 번째가 이 맞은편에 있는 것 같아요. 저 맞은편은 제가 너무 멀어서 이주얼이 아주 아우. 죽이는데? 우리 아이파트 버려도. 야, 이거. 친구 아니야, 이거? 음. 이거? 음. 역시 남자는 꼬리지. 꼬리? 여기다 어? 이게 사과? 아, 나 이거 통째로 먹고 싶어, 오빠. 먹었다! 고기랑 막있어요 지금. 어, 먹어 <웃음> <웃음> 어, 뭐야? 잘 먹었어? 나 아까 필요한 그래, 너무 좋지. 어, 아어 위에 진짜 맛있을 것 같아.